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군하고 경찰 그다음에 여기 군청 그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. 저희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이 무장경찰 한두 명이 상주하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울진 파주소에서 순찰을 이제 수시로 좀 돌면서